지지. Right 어. 어. GG! GG! g 나 GG! GG! GG! g h GG! GG! GG! g o GG! GG! GG! GG! GG! GG! GG! GG! GG! GG! g 아아, g GG! GG! g 가래는안이야 어떻게 요 주택 Surprise motherfucker! 비행기 들고 왔네. 어? 현수 변법이네? 뒤졌더니 2달러? 오케이. 내가 하 내가 한다. 좀 유저 잡는 거예요. 마르스 게임판이 게판 쯤에 저한테 뒤집니다. <웃음> <웃음> 핵쟁이구나. 아유 택스니까 좋니 친구야. 핵쟁이네요. 아 아저씨 음악 좋네요. 아 기깔나다. 잘도 잔다 음악 좋습니다 아저씨 노한더뽑아세요아 <웃음> 좋다 이게 바로 낭만 레드, 레드리 아니겠습니까? 아, 잘 친다 미친놈 내말 타고 가네 넌 그거 타라 난 이거 탈란다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산캐도 와라 우와 개 잘한다 <웃음> 이거 게임 맞아? 너무 좋아요.